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 서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일거중남자 조성입니다 자, 오늘 경일남님께서 가져오신 네. 자막이 보니까 청약경쟁률이 무려 657대 1. 어마어마한 청약경쟁률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피해가 1억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무슨 이렇게 예, 경천 예, 예. 동지할 일이 이 터졌나요? 예. 이게. 청약 경쟁률 657대1이면, 네. 아파트, 어쨌든 이제 부동산, 모두가 네, 집인데, 네, 네,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피 1억은, 아니, 이렇게 크게 그냥 경, 전이소한 번큼 뒤집어질 수가 있나요? 이게? 아, 참,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 예. 자, 오늘은 아마 지금도, 네. 이런 피해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시,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특히 이제 젊은, 이거는 지금 제가 음.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젊은층의 요번에그 음. 전세 살기와는 예, 또 다르게, 또 다르게. 아, 이제 좀 노년층 상대로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좀 어, 특히 피해가 좀 많은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요즘 특히 뭐 강남도 그렇네, 던 네. 지하도 주변에서 뭔가 지한시 주시는 분들 아, 예, 예. 각티슈 예, 예. <웃음> 이런 유행도 자 오늘 말씀드린 얘긴데 그러니까 어 노후 우리가 그 동안에 오랫동안 임대소득이 하나의 로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예, 예, 그런 예, 예. 분들 가운데서, 네, 그런 네. 분들이 이런 피해에 덜컹 당할 수 있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자, 청약 경쟁률 657대1,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갑자기 마피 1억 원이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한번 좀 살펴보면, 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예. 아직도 진행형이다. 아, 생활형 숙박시설 예, 예, 예. 이게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인데 생활형이라는 게 다른. 예, 흔히 이제 접할 예.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 이렇게 분양 공고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길거리 다니면 오피스텔 공고도 많이 하는데 음. 어, 호텔과 주거용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 결론은 뭐냐면은 숙박시설이라는 거예요. 기본 형태는 숙박시설이라는 거예요. 숙박시설이다. 네네네. 자, 그러면 생활행 숙박시설인데 네. 지금 자막에 보면 수분양자가 네. 이것을 분양을 받으면 전세나 월세 든 임대 계약을 맺어서 네네. 임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네. 호텔이나 콘도처럼 숙박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네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게 기본 안 기본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숙박 시설인데 음, 음. 숙박 시설에서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좀 묵으려고 하면은 예. 숙박 시설에 보편적으로 없는 음. 취사 시설이 좀 아, 붙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생활형이라는 말은 취사 시설이 있다. 그러면 주로 장기 거주를 하 그렇죠. 보통 네네. 이제 그한 달에서부터 음. 한 6개월 정도의 장기 목적 거주자가 숙박을 하려는 그렇죠. 네네. 숙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계속 식사를 음. 이제 매식을 할 수는 음. 없으니까 안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도 있게끔 조리 시설을 갖춘 것이 기본적으로 생활형 숙박 시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오피스텔도 보면 네. 상업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비슷해 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거기 가면 지사 시설 다 그렇죠, 돼 있고. 그렇죠, 다 있죠. 자, 그럼 이것하고는 좀 어떻게? 자, 우리 자 우리 이제 우리 이와 관련돼서 한번 조표를 통해서 한번 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생활용 숙박 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음. 어, 오피스텔은 이제 법을 따지면 좀 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결국은 이제 저기 오피스텔은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돼 있잖아요. 예, 주거용이니까 예, 주택에 들어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그 주택법에 따라서 모든 음. 것이 법과 건축과 이런 거 이루어지는데 예.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음. 건축법에 의한 음. 물건이에요. 예. 시설물이에요. 건축법에 예. 예. 의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점 하나는 그러니까 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호텔 개념이다, 음, 숙박 개념이다. 예. 하고 오피스텔은 이것은 거기에서 사무용인지하지만 예. 저기 취사시설을 놓고 거기서 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예. 근본적으로 틀리고 예. 이제 누군가가 사업을 하려면은 어 오피스텔은 당연히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예. 그런데 생활형 숙박 시설은 숙박업자 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아, 숙박업자 사업도,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마치 호텔이나 모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쪽을 운영하는 등록을 받아야 그렇죠. 거든요 숙박업자 네. 사업 저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오피스텔 보통 일반적으로 직접 이렇게 본인이 음. 소유자하고 어, 세입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직접 음. 만나서 계약을 하든지 부동산 끼고 하고,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생활형 숙박 시설은 직접 운영 또는 운영사가 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쪽에 이것을 호텔이라고 치면 네네. 내가 한, 호텔 객실 하나 한 세대를 분양받았어 그렇죠. 호텔 객실 하나를 분양을 분양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직접 운영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예, 님을 예. 받고 해? 예,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음. 이제 운영사가 이임을 해서 하는데. 위탁. 그렇죠 예. 이탁, 이탁을 예. 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해가지고, 이제 월간 뭐 결산을 할거 음. 아니에요? 몇명 들어와서, 예. 어, 얼마 받았고, 이 사람들, 청소비니 뭐니, 음. 얼마를 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았는데, 음. 여기가 100명이, 저희 소, 분 소유자가 있으니까, 우리, 이 비용 빼고, 우리 월급 빼고, 뭐 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지금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예. 있어요. 운영사하고, 예. 이 소유자 하고 하네그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이고 일반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처럼 예컨대 네. 한동이 만들어졌다그러면각 그렇죠. 세대별로 수분이 자가다다을수 어, 있다. 그렇 주인이 틀리다. 주인이 틀리니까 어차피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이 예, 예, 예, 예. 제 그것들 한동을 다 위탁 예, 예. 관리업체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예. 그것도 쉽지만않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는 내가 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예.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아무리 유명한 음. 호텔도 100% 객실이 차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럼 그 운영 운영을 위탁 운영업자가 그 거기에만 계속해서 손님을 그 객실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예. 오히려 그 객실을 빼고 사용을 하겠죠. 예. 너는 수입 제로 어 개인이 한다고 할때 그렇죠. 예. 예. 그거라면 수입 제로가 돼버리겠죠 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말은 저렇게 돼있지만 운영사가 이름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까다롭네 그죠? 그렇죠? 오피티를 비하면 훨씬 전체적으까다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동산이라는 예, 뜻이 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서 657대1이 대내적인 예. 청약률, 경쟁률을 기록했던 데는 예, 어디였습니까? 요즘 이제 가장 핫하다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신생 이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연구소나 단지를 유치하고 음. 있는 이제 강서구 마곡동인데. 마곡동 완전 신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신도시죠. 서울 시내 가장 음. 큰 지구단이 동네가 하나 들어서 버린 거죠. 서울 신물로도 엄청 커요. 그렇죠, 아죠? 그렇죠. <웃음> 이 마곡동에서 2021년이니까 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어, 876실을 분양을 했는데, 무집을 했는데, 58만 명이 물렸어요. 와, 그러니까 800여 세대 정도를 분양을 했는데, 네. 58만 명이. 예, 예, 예. 그래서 657대 1이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피가 1억 5천이 붙었어요. 당첨이 되자마자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마이너스 P지만 그 네, 당시 예. 657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률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었어요그야 예.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오피스텔을 기존에 우리가 음. 많이 접하던 게 소형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이잖아요 예. 근데 소형 아파트보다는 매매라든 여러 가지 집단성이라든 이런 것이 음. 오피스텔이 좀더 용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첫 번째는 청약통장이나, 뭐, 청약가점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선,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도, 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장점이다 하면 이것들이 그대로땡될 그렇죠. 수는 있네, 현재도. 이제, 없고요? 거기서 아마, 이제, 그런데 가면 이 얘기를 수없이 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청약통장이나, 네. 청약가점하고는 상관없다. 네, 아무나 할수 있다. 네, 당연하죠왜 그러냐. 아까, 동안이지만. 아까 말씀을, 뭐, 어떻게 드렸어? 이게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이니, 아, 당연히 주거 시설이 아니니 음. 예. 청약 통장하고 당연히 관련이 없어요.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예. 예. 또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피가 붙었다는 건 분양권 전매가 된다는 아,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땅첨 되자마자 아까 이러고 예, 예. 이게 바로 현장에서 팔 수가 있네요. 예. 그 어. 그다음에 내가 어디 사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예, 마곡에 아까 그 육백오십칠 대 음. 일도 전국에서 몰리는 어, 거예요. 네, 예. 그 지역 상관 없이. 그렇지 지역도 상관 없어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아, 근데 말인가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연세들고 이제. 임대하고 나서 뭔가 임대 수익을 음. 하려고 하면은 뭐 매독식 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마음은 있어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예. 보통 이런 것들이 한 3억 전후 해요. 근데 그러니까 3억 전후 하는데 더또 중요한 건 보통 한 50% 정도를 대출이 아, 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억여만 있으면 음. 1억여만 있으면 내 손에는 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 내가 1억 원 가지고 이 정도의 임대 사업을 임대소득을 음. 얻을 수 있어. 나 그래도, 어, 임대소득자야. 예. 할 수가 있죠. 1억경만 가지고. 그래도 너? 인기가 예. 있으면 바로 대팔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네. 네 아, 어, 그랬군요. 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주거용 <웃음> 시설이 아니니까 일가구 이체액도 당연히 상관, 예. 상관이 없고. 주택법이 아니니까.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 일가구 이체액이 아니, 아안 안타보니까 양도세수세와 관련성도 없고. 음.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숙박업소 등록이 오피션 스 당연히 불가능한데 왜 이제 박업소 등록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업자들이 아 이렇게 그 얼마나 어 저기 비가 쏠끔 쏠기 쏠기 단 얘기만 하고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네. 이, 이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이 장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런데, 그때 657대 1이라는 경위적인 청량률을 그 때, 657대1이라는 경의적인 청약률을 기록했던,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은, 네, 네, 네. 마이너스 p 1억은, 해도 <웃음> 잘안 팔린다는 이야기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그, 대비 마이너스 1억 원의 현재 거래가 그러니까. 되고 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제, 이제 한 세,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분양 대금 예, 예, 상당 부분을 예, 대출에 예, 의존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50% 정도는 예,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출에 의존하면 은 예, 최근에 금리가 뜬걸다알거고 예, 예, 예, 예, 이자 부담이 이제 상당히 좀 커진 예, 거죠. 예, 예, 예.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커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시 정부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아, 숙박시설인데, 예. 그것을 살림집을 잘해버리면, 잘 그렇죠. 내가 살집으로 해버리면. 네, 예, 살림집으로 쓰고 있으면 이게 지금 하라이 가장 큰 이유예요. 생활용 숙박시설에 혜택을 준건 숙박시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거 숙박시설. 예. 근데 세제 혜택은 세제혜택으로 주거용보다 높은 예. 좋은 세제 혜택을 받고 그냥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다. 예. 나라에서는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게 가장 예. 중요한데 설명을 한번 예. 하고 또세 번째는 운영이 곤란하다. 아까 그러니까 얘는 앞서도 앞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에, 음.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급 과잉이에요. 음. 어 공급 과잉인데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어진 곳이 예. 강원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분양을 한게다 주거시설이라고, 아... 주거형이라고 해서 다 저희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름에 펜트하우스다. 이런 예, 개념으로. 그렇죠. 예. 주거형이다. 음... 자, 자, 이제 출구 전략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결과적으로 여기 에 물린 사람들, 그렇죠? 생활 행 숙박시설에 예, 예. 혹해가지고 예, 예. 장점, 장점에 예, 예. 혹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그렇 지금 마이너스 피도 안 팔릴, 예. 안 팔리는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출구 전략이에요. 예, 그런데 에, 안타깝게도 음. 쉽지만은 않다. 음. 굉장히 어렵다. 로 쉽지만은 않다. 네, 굉장히 어렵다. 일단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 숙박 시설보다는 음. 주거 시설로 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주거 시설로 그럼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예. 올해 10월 14일까지 조건을 맞춰주면은 예. 그러면은 오피스텔로 전환해줄게. 그러니까 주거형 오피스텔로 바꿔주겠다. 바꿔주겠다. 나라에서 어, 그러면 바꾸면 되네.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한세 가지 정도의 난제가 또 있어요. 아.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음. 우리가 어, 어떤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을 네. 100개의 객실이 있다고 가정을 네. 하면은, 거기서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세, 세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음. 한 가구 아니면 두 가구, 한, 음. 한 가구겠죠. 음.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은 나머지 98 가구든 99 가구든 자기는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음. 이걸 음. 오피스텔로 바꾸, 바꾸겠습니다. 음. 하면, 오케이, 이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그거를, 로비, 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음. 복도, 음. 공용 공간이잖아요. 예. 공용 공간을 주거용으로 일부 쓰겠습니다 하는 거를 나머지 가구에 다, 저는 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뭐 재건축 수준이네. <웃음> 동네 재건축 <웃음> 네. 수준이다. <웃음> 그 다음에, 어, 저기, 구액 지구상, 구액 지구상. 예. 예. 오피셀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 지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안 되는 지역에 예. 지어진 것도 있다는 아,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주거용 그 공간에 있어서의 주차장 확보, 의무 확보 대수하고 음. 오피셀하고? 숙, 예, 예, 숙박형 공간의 의무 주차 의무 대수하고 다르네 크게 다르게 예 크게 달라요 그래서 주거용 공간이 훨씬 더 많은 의무 대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로서는 의무적인 주차 대수가 아주 작았는데 네네.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을그 주거용 오피스텔 에 맞는 주차 대수 확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아 그러게 다시 지어야자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걸 아... 본다면 아시겠지만. 출구 전략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어~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주로 많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러이런 조건에 의해서 오피셜로 전환을 (10월) (10까지) 신청하면은 검토 허가해 주겠습니다 네. 했는데 사실상 제가 그 보기에는 네.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네.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했을 했는데 저 요즘 전세 사기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주가 폭락 그것도 사기 <웃음> 사기도 있고 사기가 예. 참 세상에 많은데 예, 예, 예. 사기인듯 사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사기인듯 사기 아닌 예, 예, 예.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유혹 특히 예. 은퇴자금 그렇죠, 노후 그렇죠. 예, 특히 예, 예. 임대소득에 예, 혹해 예, 있는 분들 예,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사건을 가지고 인대 소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좀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마케팅 포인트가 단 하나예요. 음. 지금은 여기서 피가 얼마야? 나 이거 지금 음. 이게 피가 얼마짜리니까 얼마짜리니까 바로 전매해라. 야 나도 죽어도안살것 같은데 누가 또 사는 사람인가? <웃음> 바로 전매해라. <웃음>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미 세입자도 다, 자기네들 다 구해놨다. 아. 세입자가 저기 해서 계약서까지 다보여줘요 아, 바지 세입자를 만들고. 네, 바지 세입자를 거니? 만드는 거야요 바지 세입자를. 지 세입자를 만들어서, 바지 세입자하고 다. 짜는 거네, 짜는 예, 거네. 예, 예, 예.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서. 어, 팔면 좀또 죽겠네, 네, 그 예, 예. 어...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는 단기전매 단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편법 마케팅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장점들이 있잖아요. 장점, 장 네, 장점 날 해서 생활용 숙박 시설은 다시 말해서 숙박 시설이에요. 주거용이 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짬막이 뭐 오피텔 전환 가능. 예. 이것도 전환 가능하다고 또 선전하고, 와, 있어요. 선전하고, 선전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있어요. 예. 선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편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실거주에도안 걸린다. 아. 그렇게 판매,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대체를 할수 있는 것들도 많다. 아무것도 예,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쏟아내네, 그죠? 쏟아내네. 그 그러니까 예, 손오공의 예, 여의제처럼, 만, 예. 휘둘무시든 걸다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확정수익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단기 시세체 피분동과 똑같이 확정수익률 보장도. 확정수익률이아까그 얘기한. 수익, 임대 수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예. 이것을, 분양과 동시에 우리가 책임지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바지 임대를 예, 예, 예 어. 바지 임대인 바지 임차인을 위해서 예, 예예예 예, 예. 예. 바지 임차인 대해서 가지고 어, 계약서 다보여주고 아.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다이 물건. 예. 우리는 이제 아까 운거저 죽고 싶지 음. 않은고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웃음> 한대니까 지금 네. 이미 다 임대 계약이 돼 있다. 예예 예, 예. 그냥 예. 돈만 들어오면 바로 다음 달부터 그렇죠. 임대, 소득이 임대 소득이 들어온다. 임대 소득 들어온다. 예. 아,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런 내막을 우리가 잘 몰라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염려대로 예. 이런, 이런 데서 듣고서 알았는데. 또, 가서 또, 현장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또, 그냥. 그렇죠. 돈파는 거, 예. 이런 방송 들었는다 음면 아, 그거 다거짓말이야 그거 뭐, 잘못, 잘못 이야기 하는 게, 이렇게 <웃음> 예, 이제 이야기하면,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팔아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웃음> 더 적극적이니까. 예, 예. 그래서 제발, 어, 그냥, 그냥 무시하고, 예, 어, 저 그냥 상대 음, 안 하고, 그냥 예,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도 지하도 주변에서 이런 마케팅이 많잖아요. 예, 조심하시고, 예. 물론, 물론 다 이런 마케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예, 특히 예. 생활행 숙박시설은 오늘 방송 들었으니까 여기에는 정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특히 노후 은퇴 자금에 대한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오랫동안 로망인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큰일 당할 수 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주의보. 오늘 경제 읽은주는 남자 우리 조성연 소장님께서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꼭 유념에 들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꼭 소개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